외부 데이터 원본이라고 하면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피벗 테이블에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결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 저희들은 커리 문을 가져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 찾아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길벗커마릴급01 엑셀 01 섹션을 누르시면 상공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상공대학의 확장자를 알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누르시면 확장자.cs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해 주시고 심표로 분리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그대로 두시고 첫 행에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데이터에머리글 표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분기호에서 신표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 학번 수강과목 출석은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출석을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중간, 기말, 나머지는 열 가져오지 않음을 모두 선택해서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존 워크시트에서 위치를 A3 셀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선택한 연결 형식을 사용하여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없습니다. 라는 창이 뜹니다.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정상적으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수강 과목을 필터에 넣어주시고 학번을 행에 넣어주겠습니다. 중간과 기말을 값에 넣어주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고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선택해 주시고 숫자 값을 보시면 99점이라고 뒤에 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지표준 뒤에 점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 오른쪽에서 기말을 클릭하시고 값필 설정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점을 하셔도 똑같습니다. 확인, 확인 값의 위치를 행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소강과목 필드는 액세스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피버 스타일 밝게 22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 흰색 피버 스타일 밝게 21을 선택하겠습니다 행머리글, 멸머리글, 줄무늬 행 옵션을 설정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데이터에 머리글 표시를 체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필드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11, 12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단에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를 선택하겠습니다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서 길버 커마 1급 01 액션 01 섹션을 선택해 주시고 대출 관리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대출 정보에서 대출번호, 대출지점, 대출금액, 기간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다음, 기간이 20 이상인 행만을 대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을 선택해 주시고 크거나 같다, 20을 입력하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정렬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을 하겠습니다. 마침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해 주시고 기존 워크시트에 A3셀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 대출 지점을 필터에 드래그해 주시고 대출 번호를 행에 넣어 주겠습니다. 대출 금액을 값에 넣어 주시고 기간을 값에 넣어주겠습니다. 값을 다 넣었기 때문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하겠습니다. 대출금액 곱하기 0.05 나누기 12를 계산하는 월이자 계산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상단에서 분석을 클릭해 주시고 필드 항목 및 집합을 선택하겠습니다. 계산 필드를 누르시고 필드 이름은 월이자를 적어주시고 수식에 대출금액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대출금액 곱하기 0.05 나누기 12를 적어서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르면 월이자가 필드에 추가가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기간 옆에 월이자가 추가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번호 필드를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대출번호에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하시면 선택 범위를 그룹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왜냐하면 묶을 수 있으려면 동일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동일한 값이 없죠. 그래서 지시사항대로 J로 시작하는 것만 이렇게 범위를 씌워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K로 시작하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국민주택 기금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M을 범위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 무보증 신용을 적어 주시고 다시 Y만 블럭을 씌워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 예부, 적금, 담보를 적어주겠습니다. 문제에서 글자가 AB의 경계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열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냥 두겠습니다. 대출번호 필드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정렬을 하겠습니다. 대출번호에 드롭다운 단추를 누르면 오름 차순과 내림 차순이 있는데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이 순서대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자금을 클릭하시고 경계선을 잡고 국민주택기금 아래에 초록색 경계선이 나오면 손을 놓겠습니다 예부적금담보를 선택하시고 테두리에 가져다 대시면 흰색 하살표가 나오죠 위로 드래그해서 국민주택기금 위에 초록색 경계선이 나오면 손을 넣겠습니다 정렬이 끝났죠? 그 다음 문제에서 대출번호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출번호에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확장 축소에서 전체 필드 축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문제와 같이 대출 번호가 모두 감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과 월 이자의 표시 형식은 숫자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확인.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주시고 확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단에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ms access 데이터베이스 확인 c 드라이브에 커말 일급 엑셀 섹션 임금 수준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분류, 업무, 종사자수, 월평균임금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다음 필터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 정렬도 없기 때문에 다음을 하겠습니다. 마침을 눌러 주시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해 주시고 기존 워크시트에 A4 셀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를 행으로 드래그 해 주시고 분류도 행으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종사자 수를 값에 드래그해서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월평균임금도 값에 드래그해 주시고 평균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디자인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각 그룹의 하단에 요약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개발의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아래쪽에 표시가 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의 부분합에서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개발의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종사자수와 월평균 임금필드의 표시 형식은 숫자를 소수점 한자리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수의 아무 셀이나 하나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소수자리수 하나를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평균 임금의 하나를 선택하시고 똑같이 작업해 주겠습니다. 숫자에서 소수 자릿수 하나 확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류 필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자료만 자동 생성 후 시트 이름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더블 클릭해도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 더블 클릭해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저는 종사자 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월 평균 임금을 더블 클릭해도 내용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 3은 삭제를 해주시고 시트 2는 더블 클릭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시트명을 변경해 주겠습니다.